in a crowded dream s 아, 맞아. 아스 브로콜리즈 무슨 나무야? 언니가 좋아하는 나무다. 언니 먹어. 엄마 나한테 자꾸. 가 좋아하는. 거? 왜 언니가 좋아한다니까. <목소리> 아니, 다 먹어자. 하마입처럼. 응. <웃음> 어머,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? 응. <목소리> 응. Oh, oh, oh, oh. 나가쭉 어, 올라가 올라가 옳지 옳지 옳지 다리 올리고 다리 올리고 옳지 와. 쭉쭉 옳지 옳지 잘하다 옳지 내려 이리와 잘했어 엄마 어? 엄마 아니야 너손 괜찮을까 손안 따가워? 아 그래? 그래? 나천원 <웃음> 있어 어천 원도 있고 너너 지금 부자라니까? 높은 돈이야? 천 원이? 음. 천원 높은 돈이긴 하지, 지폐니까. 엄마하다. 여기. 엄마 놀랄 거 있. 엄마, 가 놀랄 아. 거 있어. 어, 어머머, 천원 줬다. 고마워. 엄마. 길 거. 나다다. 눈 마트를 갖고 왔어. 진짜. 비 온다. <놀람> 어. 아, 근데 되게 짧다. <놀람> 2만원만줘 어. 20,000원? 2만원 만원짜리 두장 이거 두개 이거 두개나 브링드링 두 개. 이거 두개두개이 공짜로 <놀린> 먹으니까 너무 신난다 어, 최고색 두개 어, 옳지 두개 2만원이야, 이거 이거 했는데? 아니야 됐어, 됐어. <웃음> 남으면 줄게 오우 이게 너무 좋아 남은 돈으로 달고나를 뽑을거야 어떤거야? 아니면 저걸 뽑고 싶은거야? 어? 거북선이다 엄마가 뽑았다 거북선 어? 거북선 아 시현이가 먹는뭐야 먹는거야 사과와 아이스크 연두색 거꾸로 어 거꾸로야 거꾸로, 거꾸로. 어좋마워아잘 아, 다녀 <웃음> 지금 한열아스무밖에는 아 같은데? 어디서 <remindsxt the> 어이야 뭐. 정신 못 잤어 테리드 부이 부이 어디 갔어? 하트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구름 하나 잡고 내려오는 거야 할수 있어? 아니 어, 할수 있어? 응. 그럼 사? 티켓 사? 응. 진짜로? 사지. 와 진짜 재밌겠다 근데. 근데 와. 헬리 어, <웃음> <왔다, 왔다, 왔다. 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화이팅. 아? <웃음> 리 <다리> 화이팅. <웃음> 다리 화이팅! 웃나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오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잘했어 <웃음> 귀여워 <웃음> 아 보이는거 없을것 같은데? 보자 <웃음> <웃음> <웃음> <감사합니다. 웃음> 왜 썼어? 감사합니다 야 너의 지금 왜이렇게 잘했어? o n t watch me staying up To give you love Love was never